Yeah, I, I, I, I 쉽지 않죠? 어때죠? 왜이렇게까지안 하나 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못들었죠 쉬고 싶죠? 다시 끌어좀 가성비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때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싼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그고될때이 노래를 마치 사과처럼 꺼내 먹어 그래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딴 밤에 잠도 잘못 거예요 yeah, 힘들어요 아, 아름다워서 배고플 때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아아 아, 아. 사랑해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